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병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터 앤 다이나믹사의 NW65 블루투스 헤드셋을 들고 와봤는데요.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쿠팡에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왔는데, 어, 상당히,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양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사양은, 일단, 어, 무게는 245g 정도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40mm 베리리움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4.2가 되어 있는데, 4.2 버전인데, 여기서 불만이죠? 여기서부터 불만인데, 블루투스가 버전이 낮아요. 이게, 나온 지가 2019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그때 5.0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 4.2인가가 아직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어 코덱을 지원은 APTX랑 SBC밖에 아니에요. 다른 코덱이 거의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하면서 조금 어 아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방수 등급은 IP RP, IP5 방 IP RP, IP5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연속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분 충전으로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어그거까지는 제가 안사용 해서 바... 제 그거는 제가 안사용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관적인 리뷰니까 네그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형은 제가 나이카 에디션을 샀어요 제 나이카 에디션이라고 이제 여기 안에 내부가 빨간색인 이런 에디션인데 솔직히 말해서왜 나이카 이게 왜 굳이 에디션을 판매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 0.9 이것도 의미 모를 숫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라이카 회사, 제... 라이카라는 곳을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은 좀 작아요. 좀 많이 작아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조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버이어 헤드셋으로 왔는데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작더라고요 이런 거 치고 상당히 작아지고 일단 요거 자체도 상당히 작고 길을 덮는 부분 여운도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크기도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지금 화면에 쏙 들어올 정도면 뭐 많이 작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에 C 타입 단자가 C 타입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C 타입 단자가 여기 있는데, 이건 충전용으로 쓰고, 그다음 에 여기에 3.5mm 이어폰 단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물리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에 모르고 안 당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3쪽 여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기타 등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 수화부가 있고, 뭐요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어, 그외 이제 음지를 설명드려야겠죠 음지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나쁜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헤드셋에 비해서 상당히 나쁜 편이에요 상당히 나쁜 편인데 이게 어떤식으로 나쁘냐면 이게 물론 제가 두상이 조금 크다라기보다는 두상이 이제 좀 길어가지고 이게 아, 쭉, 땡겨가, 쭉 땡겨서 가겨 끝까지 땡기더라도 제 길에 다 못덮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 그 점을 유의해서 설명을 드주시기 바랍니다 다 길다 못 덮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이즈 캔슬링은 제대로 안 되는 편이고 어그 후에 이제 음질 자체도 어떤 식으로 나쁘냐면 일단 베이스가 좀 많이 뭉쳐요 베이스가 아니 뭉친다기보다는 뭉친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베이스가 붕 떠요 베이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맞기엔 편인데도 베이스가 조금 어, 붕 떨린다는 걸 느낄 정도면 뭐말다 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40mm 밸를륨 드래버 쓴거 치고는 굉장히 나쁜 헤드셋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그 외에 이제 사양을그 외에 이제 여러가지 특이점 말씀드리자면 이게 첫연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이어가지고 이게 꽤 비싼 소재 를사용했더라고요 이게 양가죽 이어가지고 가죽 냄새가 나요 실제 냄새를 맡아보면 실제 냄새를 맡아보면 가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냄새가 빠졌는데 실제 가죽냄새가 나가지고 오 어, 이거는 고급스워서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인 전용 어플이 없어요 개인 전용 어플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퀄라이저 하려면 다른 어플을 깔아서 사용해야 된다는거 그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뭐 개인적으로 어 그냥 조금 두상이 작으신 분 이런 분들 사용하시긴 나쁘지 않은 헤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제 두상이 길거나 두상이 크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그리고 그외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베이스가 붕 뜬다고 했잖아요. 베이스가 붕 뜬다는 거 자체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많이 무기진다는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이퀄라이저 조정이 가능하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 뭐 저는 이제 긍정파이기 때문에 극도로 이제 많이 제품이 완전 구리거나 하지 않는 사람 제가 긍정파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 조금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가격대비 가격대비해서 이게 거의 39만 5천원 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가격대비에 비해서는 좀 나쁜 편이라 생각을 하구요 뭐 이상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구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